안녕하세요 캐데디 입니다 뭐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한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미니카 커스텀 디자인 작품들을 올리면서 국내 유저분들도 많이 봐주셨고 해외 유저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서 드디어 팔로워가 3000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달 전쯤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작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도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가 또 260명을 넘어섰네요 저를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2017년도 11월 29일날 처음으로 양재타미아 본사에서 그 키트를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시작해서 미니카를 입문을 했어요 이번 11월 말일이 제가 2주년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2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인스타 팔로워 수가 3천을 넘은 것과 구독자분들이 260명 260이라는 숫자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뭐 200명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독자분들도 200명을 돌파해 주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답의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이제 처음으로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첫 감사 이벤트로 준비하는 거는 바로 지금 여기 영상에 보고 계시는 F1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의 2019년도 머신이었던 SF90 머신의 이 페라리를 제가 커스텀 디자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라벨들을 현장에서 직접 나눠드리고 같이 도색을 하고 여러분들 손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마무리 하시고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빅박스 경기장에 가공실이 있고요 거기 도색 부스가 여러 명이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어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아주 흔쾌히 허가를 해 주셨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분들을 동시에 모시기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더라고요 아홉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하면 빅박스에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9분 중에 4분은 빅박스에서 현재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로 했고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다섯 분을 선정을 할 거예요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난 시점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해당 영상의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신 분들께 제가 당첨되시면 연락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를 봐주시면서 도색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구독 여부가 제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보료나 키트나 뭐 마스크나 장갑 같은 제가 이따 정리해서 화면에 보여드릴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준비를 다 해오시면 돼요. 내가 이거 일일이 찾아서 구매하기가 귀찮다. 어 그냥 뭐 몸만 가볍게 갔을 때 준비물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빅박스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행사일 3일 전까지는 빅박스에 연락하셔갖고. 어, 사전에 구매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귀찮아서 제가 사드리기는 귀찮고 그냥 빅박스 사장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웃음> 실내에서 도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녀분들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는 건강상의 위험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길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분들과 동참을 하시는 건 좋지만 도색할 때 도색부스에는 입장을 제가 시킬 수가 없어요. 어, 가스 냄새나 어, 스프레이 가루가 아무리 그 부스 환풍기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어, 부스, 도색부스 안에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분을 모셔서 체험전을 끝내고 간단하게 제가 요즘 한창 다시 즐기고 있는 옛날에 그 베이지 클래스 종목으로 아홉 분이서 토너먼트 미니게임을 하려고 해요 요 체험전 F1 페라리랑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는 바디를 상품으로 걸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 4시에 또 빅박스에서 원래 잡혀있던 기본킷 레이스 이벤트가 있대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기본킷도 한번 굴려보시고 어, 빅박스에서 또 상품을 주시겠죠? <웃음> 자세한 내용은 저는 일단 모르니까 재밌게 하루종일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표현으로 굉장히 소박하게 준비한 이벤트고요 이 머신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어,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으로도 많이 부족한데 그냥 꾸역꾸역 노력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어설플 수 있고 많이 별로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어 사랑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미니카 즐기는 생활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